내가 뜬다 지금 이 시간에 뭐 흘리고 다닐 사람은 수고밖에 없다 좀 없이 낚시대만 쳐다보고 있겠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싸, thank 땡큐. you. 아싸, thank you다. 어, 이때, 드때가안 잡구나. 어, 또 왔다. 이때. 보자 쪼꼬미 조꼬미 조꼬미조꼬미 정경이 그건 나와? 아직 감못 느끼고 있어 끝에 분이 뭐.. 세진 씨야? 아. 세쟁이 빠졌나? 둔하네 감각이 아우, r e n 알리세 레타보우인보 레인보 姆雷姆아姆雷姆레인보姆雷姆 아, 이승탄다. 자리 잘못 잡았다. 어, 사이에서 다 잡아도 되는 거야. 주말 낀게 해가지고 큰일 났네, 진짜. 선수들 사이에 껴가지고. 전형이 뭐 달았지? 전갱이 쪼꼬미 전갱이랑 레인보우 어,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? 아이씨 잡았어. 말이 돼소수는 소리하고 <웃음> 아이질도 모르겠구만 아야 빨리 바꿔야 되겠다 왔다. 민경이 들어왔습니다. 민경이. <웃음> 왜 퇴근전이지? 야간인가? 어 야간. 완전 단아지 진영이 세마리 승우 두마리난아지꽝어또 왔다 보여줄게 지금 민경이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아하하 <웃음> 역시 서비스 네네네네 네, 네, 네. 자랑 <웃음> 저저 소리 없이 자랑하고 있어 소리 없어서 나는 왜 이치 없지? 아니야 빨리 잡으 그럼요 빨리 잡고 싶죠 네 내가 뭘 잘못 따랐나 생각해 보고 있는 중 <웃음> 내가 뭘 잘못 따랐나 같이 준비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는 중. 그냥 하라고 <웃음> 알겠습니다. 그냥 할게요. 저와 또 잡았다. <웃음> 빠졌나? 왜 생각하지 말래? 저와 저 승우. 승우. 아니, 나 지금 방송 중. 가 자랑해라 민경이한테. 민경, 어디서? 저들에 거슬린다라고 전해달란다. 어, 이거 또 다시 중간에 지금 봐봐 양쪽에서 다 잡아가지고 민경아 내가 잡을 게 없다. 민경이 어. 들어왔어요. 어, 민경아 내가 지금 잡을 게 없다. 어째 생각하는? <웃음> 양식 레이디 퍼스라고 멀리서, 어, 유진이가 잡고 난 다음에 잡아줘야지. 사람들이 많니야왜그 아, 사람. 자리냐고? 몰라, 이제 래 얻어, 어 얻어, 얻어. 얻어. 고어 얻어. 어 얻어. 어다 어? 잡았다 유진이도 개 탔다는데 나만 잡으면 된다 딴 동기라고? 아뭘또딴 동겨 요런거는 아 카운트 달아야 되는거지 카운트 달아야지 몇 마리 잡을지 모르지만 카운트를 카운트 달게 아니야 히트 아니 달고 있을 수도 있나? 오, 저, 저, 저 이게 방송을 하려면 조가에 시가못 쓰는 거지 맞지? 이래서 방송 어려운 거야. 방송하는 애들이 왜못 잡냐고 이유를알겠어 안경 쓰느라고 이게 손에 감각이 없어 집중하기 힘들 가뜩이나 못 잡는 실력이야 에 큰일 났다. 나의 카운트는 0000못 잡았어 네. 어? 또지네 <웃음> 예~~ 레인보우 믿음의 레인보우로 열심히 잡고 있다 아쭈꾸미가 아니고 낙지였다고? 네 낙지였어 낙지가 혹시 낙지 낙지 아닐텐데 낙지였어 아, 히트 히트 어디 올라왔을까? 애자에 올라왔을까? 어묵직하면아니야았어 세이 세세 어디갔지? 어디 안보이노? 왜안 보이노? 여있 아까 진영이가 잘못나가지내 지금 두 마리디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야, 박수 치지 마고. 세레머니 해야 되겠다. 음, 알 좋아. 약간, 날씨는 지금 해가 됐다. 일출을 보여주겠어, 일출을. 유진, 민경이한테 소란물은 들어줘. 민경이 보고 오 민경이. 승우. <웃음> 저기는. 우지. 됐다. 말하고 공부하래. 안녕하세요. 그럼 안녕하세요. 우리 인사성이 빨라요. 봐 삼두 배 봐주기. 보자 오늘 배가 하나 둘셋 많이도 나와 있네. 오늘이 다섯물. 날씨 온도는 잘 모르겠고 선선하니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. 탑시다 어? 아침 먹어야 되는데 공부해서 6%? 오 진짜? 야 우진아 공부해서 6% 수익 났대 어? 어 뭐지?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도 6% 난거야? 둘이 뭐 몰래 뭐 주고받나? 프로라. 어, 괜찮은데. 그러니까 어, 어, 이래가되겠나 히트. 히기다막엄좀무거운데살다 당겨서. 자가 네. 안 아, 빠져듣긴데. 템지 약했는데. 빠졌네. 빠졌네 에이 네네, 잘 빠져놨자 죽음까지 달려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나한테 걸었을 수도 있고 아까비 나도 체바꿀까 얘 예, 하지말고 믿음의 체비를 가져가봐 믿어볼게. 한번만 다음 포인트에서 한번더 해보고. 뭐애제 가면 깨? What? 말려고. 뭐 아, 아, 아. 드라이. 다음 포인트로 이동 중. 네, 만쿨 할게요. 레츠 고. 레고 레고 레고 레고 자, 던져 보겠습니다. 음, 수고 인게. 오늘 하루도 열심히. 인게 나갔다. 슬퍼. 시청자 한 명이 사라졌다. <웃음> 아, 우리 미이 들어왔다. 나가다뭐 재밌어 하거도재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 자 아. 믿음의야자 저 배는 어디로 가는 걸까? 열심히 저 배는 어디로 도망가는 거지? 연락하는데 어 아, 궁금하네 나이스 nice. 정경 아이고야 아, 정말, 공손하지 않냐? 어우. 아, 되게 불편해. 맞다. 때끗해 그 보입니다. 어? 누구야? 누가 들어왔지? 아, 형님. 형이 어서 오세시오 형님. 식사하셨어요? 어, 안치언제드어 어. 이제 일어나어요 어, 잘 잡는다. 옆에 승우. 거북 드신다고. 드십시오. 승우. 승우 좀 잡았습니다. 좀 나오냐고요? 네, 나오는 것 같아요. 나오는 것같아 지금 준영이가 몇 마리지? 어, 히트인가? 아, 달렸다. 오케이. 달렸다, 달렸다고. 예. 히트. 제가 지금 좀 후발주자 긴 한데 오케이 잘 잡고 있습니다 예 네, 가지 치을다 길게 했어요 가지 길게 진영이도 가지 엄청 길게 했는데 쭉 먼저 하고 쭉 먼저 하고 있다가 갑이 넘어간다 해서 날씨가 좋네 날씨가 좋습니다 형님 애자에 길게 달... 네 그쵸 그렇죠. 애자하고 길게 내 네, 천만 애자 달았어요 진영이도 애기 두개 달고 승우도 애기 두개 달고 무진이 애자 달았나 네 애자 달았나 애기 애기 아. 따라가야 되는데 진영이 두자리 있을 수도 있고 살짝도 안 나오네 다음 보건처 가야되나 살짝 안 나오는데 오케이 히트 어 오진이도 히트. 오진이도 히트, 오진 데이터 오진 데이터 오진 오진 데이터 가비 <웃음> 이따 가비 저러갈 겁니다 물 바뀌면 물 몰라요 오늘 물때바뀌는게아홉시아 9시? 혹시나 씨 너무 그거든요 그때 아마 가위바아보이위바위가위가야된위그가 나온다고 <웃음> 아우 시쯤 하동이요? 오늘 하동 가시다고 오늘, 오늘 아니잖아. 하동? 그치? 아우 시쯤에 그래서 그시제요 시제 지내신다고? 오늘? 나는 네 일찍 지내시네? 광야 모르겠어요 지금 날짜를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비밀리에 근데 그뭐고 철민이가 날짜 그때 2 3일얘기 한거 말고 다른 날 있겠습니까? 잘모르지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속 나오긴가? 계속. 어잠잘 잡는다. 스무이트. 아, 광양 가신다고? 광양에도 뭐잘 나오는 배가 있어요? 아가 저게 밤이 없어요 c 소리를 해. 소 소장 ạ 안나온다 갑자기 갑자기 안나옴 한테 올라탔어. 저 전에 지훈이 거 보고 이번에 따라해 봤거든요. 네, 안 돼요. 잘, 잘안 됩니다. 일하는데 가면 안 나오니까, 오늘 이제 색다르게 해봤죠. 뭐 색다를 것도 없지만, 같이 해본대요. 조금이노래안 만들어야 되겠네요. 좀 빛이 았으면 좋겠다. 안나우우 <놀람> 달달해 스윗 거. 단거 안단거 얘기해야 되 단거 안단거 일단은 레이저는 써먹고 아재를 쓸까? 아... 그거 쓰라고? 이거 한치 한 쓰고 쓰는건데 응. 어째 꼭, 어째 꼭 골라줘도 제일 비싼 거 골라주자. 지금 병렬형 들어와 있다. 이거 쓰면 안 돼, 짝 잡아봤어. 어? 우리 어디다 박았어? 화장실.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 잡았네 사쌍하라구만 파이어 선실에 옮기동기 앉아가지고 아래 선장실에 옮기동기 앉아가지고 there 다가 거꾸로 걸었을까? 네. 아 진짜 모주에다가 모독 노래 동그란 데다가 묶는데뭐 이래서도 고 <웃음> 그냥 묶으면 되니까. 고리 예, 만들어나 옛날에 고리 만들어. 그리만들어만 Неориантроид. Неориан нам интроид там. 가비 원래 저거면 뭐 가비도 나오고. 몇번못 나온다 생각하니까 엄청 아쉽다. <웃음> 어, 저, 아, 아, 죽이 잡으러 와야죠. 그니까, 러 아, 죽음이 잡으러 와야 되는데. 이게 맘처럼. 당연히 안 피고 나니까 하죠. 아, 씨. 당연히, 너성현 형님하고 한잔 먹고 또그 다음날 갔잖아, 형님. 어. 난, 나는, 우리는 안 가고. 어. 개꿀성 아, <웃음> <결코성> 있잖아요. <웃음> 그래, 가지 말하겠네. <말아>, <웃음> 대도 빠르다. 오을오이던데 물대가. 오이라고요 어, 아니야? 열열불인 거예요? 아 진짜? 요는거요는거요는요는 <놀라> 아, 리바르게빠르다 바리 바 바리 바 바리 바리 바다 바리 바리 바리 가리 바리 바리 바리 바리 바리 로리 바리 가리 8마리. 왕눈이, 왕눈이. 봤어? 어, 왕눈이. 화이팅! 이팅파이팅이팅 손으로 로줘 the no. law. 하고 아 물살이 세서. Oh! <laughs> 아이 아이씨... 아이씨... 에서, 에서, 에서니에서, 어디 한데 야, 저 나보고 빼줄게. 愛家 아, 너무 힘차게. 응. 잘가 바이파이 <웃음> 어? 어, 내꺼내꺼내꺼 아. <웃음> Thank you. 시청자, 응. 지금 없다. <웃음> 내 잡을 때 <데> 없다. <웃음> 어, 누가 들어왔다, 금방. 잡을 때가 아, 그래. 아 아니네. 아니. 아까 민경이 다 나갔고, 병년행님 들어왔다가 나갔고. 뭘우분도안 했는데 뭘 수마리를 잡아. 선두야 선두. 진행이? 나란히 с 잡고 나란히 나란히 나란 잡고 있고 내다아리아타에야어 줄잡2라 2장, 음, 음, 잡고 있네, 2장, 잡고 있네, 나있2 찍 안되겠다 왁놈연선장님 낚시하나 지금 아, 괜히 또 카메라에 당기면 안되겠네 잡았던갑다 아이거쭉 근데, 챔지을왜한다고 안해 다다고 안해 다다 헝다, 헝다, 헝다, 헝 <웃음> 이상한 기마 자세 취하고 있는 사람. 아이러거든 이러고 있든. 왕눈이 이 <왕눈이> 고인물. <웃음> 어, 잡았다 <웃음> 잡았다 잡았다 <웃음> 잡았다고 자랑한다 아이가. 누가 뭐 감성 등 오짜 잡는 줄이라고 <웃음> 액션스타. 또안 나오네. 기다려. 드랙 소리 저쪽 배까지 들리겠는데? <웃음> 드랙 소리가 저쪽 배까지 들리겠어. 레이버로이브이고메이브드메기야이드메기브드메기브드메이 브이드메이, 브이드메이, 야경량메도브야드이 오랜만에 불가사리 하나 잡아 보는군. 어, 갑이다. 오 갑이. 어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왕 눈이 배가 저랬었나? 이게 그 옆에 가이드 없이 무릎 저렇게 높았었나? 아 올라가 있는 거야? 오늘 한 명, 두 명, 세 명, 다섯 명 타고나 Good. that's 땀 가야지 어 늦자마자 올라. 늦자마자 는안 누나 나야. 됐어. <웃음>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 아니 아니 애자 말고 애기 불가사리 <웃음> 불가사리 <불가살이> 가능성이 높다. 와 <웃음> 갑니다.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. <웃음> 바뀌 コクだ 방팔게 됐다 나하어 <笑>カビが Hehehehe <laughs> 아치 아치. 아 아, 얘가 다야 소리 소문 없이. 도죽 나는. 내 거. 여기 필때 있지. 아벤차라 한다. 어, 어. 내가 벌써 어아 아, 제인데 아. <놀람> <됐을까? 놀람> 아, 이거 어깨 하고 있으니까 어깨 무겁다. 아치겠다 <웃음> 아. 아야 고만아. <웃음> <웃음> 99분 99분 넣고 겠다 99분.